손남만지보자 예. 예. 예. 네. 네. 네. 니들게 양. 아, 또 아유. 우수상도 타으로한있는 네. <웃음> 아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아니, 힘이 컸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웃음> 어머니 덕이 커요. 어머니가 이제 또 스튜디오에 딱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진짜 정국 힘이 네. 컸다. 아 아닙니다. 아니, 진짜 고맙다. 아니, 아닙니다. 자, 이제 저기 저 음악 줘서 고맙다고 그래고 <라구> 와나아니 예, 예, 예. 아, 너무 노 노래 가지고 와 있나. 니 진짜 고맙다 얘. 예. 아니, 아니다 진짜 고맙다 아직 100% 아닌데. 아, 니 아니, 데좀 아리키라면 욕기다 예.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솥밥을 이렇게 음. 아유, 아유 귀한 걸 감추네, 음. 싼거 샀네. 아우 맛있겠다. 샀네, 아, 형이 아, 깎이 깎이. 깎이. 그래, 먹자. 네. 어머니 저, 예.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또. 진짜 내가 한번팍 싸올게.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는데 고 어. 음. 맛있어? 응. 음. 아, 니 이제. 네. 예쁜 하나 더 물어. 예, <웃음> 그런 좀 알아요, 우리. 아이, 알고 뭐, 어머니. 네, 아아 네. 형님, 엄마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웃음> <웃음> 아니다. 야, <웃음> 연어를 좋아 <웃음> 우연히 일진가. <증가>, 연어는 <웃음> 피부 미용이 <좋대>. 좋습니다. 네. <웃음> 좀 잘못을. 연어를 안 좋아하시더라고. 경아 님, 여기 연어물에. 연어. 어쩌든지 마음은. 응. 정한이가 누나가 있지. 여동생이구나. 여동생이구나. 여동생이구 아 아, 음. 여동생은 네. 아, 둘이거든. 정한이가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 그래가지고 조카가 너무 조카를 좋아하막 음 발바닥을 쪽쪽쪽쪽 빤다니까. 제가요? 어. 음 조카만 보면환장을 한다 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쟤는 장애를안 가고 이제. 뭐 음. 근데 저기 응. 내가 나오면 뮤새 못 나오는데 괜찮아요? 응? 니네 <웃음> 진짜 미우즈 못 넣으면 좋겠습하지만은, 니 장기하면 동상이몽또 넣고, 동상이몽또 넣고. 아, 그렇네. <웃음> <웃음> 그래. 땡님하고 같이 딱 넣으면 어, 되지. 동상이몽 나가면 되지. <웃음> 내년에 좀 생각해보자. 글한 프로젝트가 있구만. <웃음> 음. <웃음> 아이, 음. 참. 그러고 이제, 음. 어서 장가 좀 가라, 좀. 이 잘생긴 얼굴에이몸에니 네 인지는 내일 것도 없는데 요런 왜그래야찡그는게 네. 뭐 있나 빨리 가찡그는 건데 찜가는여자인데찡가러는건없는데 노력을 하면 가능할 응. 것 같습니다. 이게 는 건데 찜그러는 건데 찜그러는 건데 찜그는데 아무 줄는 건데 찜하는데 찜그러는 건데 찜그러는 건데 찜그러는 건데 찜그러는 그런 생각 없다라고 하는 사람 생각은 많요 그렇죠, 그렇죠. 음, 와, 운동 때문에 좀 싸우더라도. 음. 그나마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아 네, 좀. 서로 맞춰줘야지, 뭐. 운동하면 각시도 사랑해주고. 네. 아, 어, 도 그리주고. 그러니까. 배경 표현을 잘 해주고. 네. 그러면서 운동하면 허락한다고. 그죠? 음. 아빠 주말마다 축구 간다고 하루 그렇게 내고. <웃음> <웃음> 내가 아버지는 축구 간다 술을 못 보기. <웃음> <웃음> 일요일에 조기 축구 나가시면, 응. 얼마나 이따 들어오세요? 10시. 밤? 어. 야, 어, 낮에, 안 되지. 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야 뭐, 니. 그 하면, 끝나면 바로 뭐, 밥이나 잠깐 빨리 먹고, 아 들어와야죠, 집에. 응. 맞아요 어머니. 응. 어. 네, 이, 이, 네무라 아유, 아니요 어머니, 드세요아세요 아유 했어요 아, 저는 뭐? 저는아니는 <웃음> 괜찮습니다. 포용수 아, 해를 아유, 수 해를 아유. 너무 많이 먹. 아, 그래도 <웃음> 형, 응. 연어는 진짜 안 드시지만 전복은 진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형 친구야. 이거는 아, 진죠 그러니까 드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아, 아, 네. 그리고 여, 이때 이게 광커고 네한테 어. 이길라고. 아, 그들 신도는데 엄마, 가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면 좀더 자주 봐. 그럼 다음에 또 그런 기 조주라를 나 앞에서 얘기하면. 라고했님한테 너무 <웃음> <웃음> <야, 이거. 웃음> 그래 하지 말고 달라질라 하지 말고 그래 엄마 어머니 말좀 들어 엄마 한 소리 꾼리한 소리 꾼이두 명이나 생겼네 아 여기 지금 엄마야 엄마 이우세 엄마야 이 엄마야 이엄야 아니 아니야. 통령하면 짝을 아니 아니 야 드세요. 저는 응, 저...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무한이> 어머니. 이 있어. 그런데 엄청 그거 알죠? <무한이> 공짜 없어요. <무한이> 근데 Grey. 잘하면은 뭐뭐 뭐, 테이프 낼수 있나? <무한이> 무대에 한번 설수 <쓸> 있겠나? <무한이> 잘하면 뭐. <웃음> <무한이> <무한이> 앞에는 있는데 그 히트 못 쳤거든. 아, 예. 자이자이 자스가도. 어. 있는 데는 그래도 좀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자이자이 자스가도 했지? 그것도 했는데 잘안 됐대. 아, 근데 아, 이번에는 아... 조금 이제 전국이백 믿고. 많은 음... 사람을 바라봐야지. 예. 네 저기 형이. 음. 한 소절이 좀 들어가야 돼. 형님이 어, 한 소절이 좀 들어가야 돼. 형님이 아, 내가 지금 하, 내가 녹음을 해 보니까 음. 내 노래만 듣고 가기에는 음. 아 이거 안 되겠더라고 엄마. 난리나. 아, 안 되겠네. 목소리 <웃음> 음. 아, 좀 달라. 외전이 이제 안보데 전복 다시 줘. 전복 다 줘. 아, <웃음> 아, 아. 아, 내가 전복 떠줄게. 아니요 아니요. 주세요 드세요. 엄마. 얘기해. 형님 좀 해라 버거 번거 좀 잘해줘. 이야기면 그래 가지고 있나 어? 어, 개 가수로 한번 만들어보지. <�have> <Style> 음, 네. <뭔밥> 네, 네.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예. 좀더힘 해. 가